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요새 제가 많이 바빠가지고 어제까지 미리 이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어 주일 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올리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게 올리게 되죠. 아 오늘은 좀뭐 영어성경 이런거 안하고 간단하게 예, 이사야 41장 예, 9절에서부터 그 13절까지 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 나누면서 은혜가 위에서부터 여러분 머리로 정수리까지 이 시간 소낙비 오듯이 내가 내리시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희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에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너를 불러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종종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도 종나름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주여와께서 당신의 종이라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끔찍히 생각하는 줄 여러분은 과거에 아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반드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른팔로 붙들어 주겠노라고 이 시간 강력하게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내를 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열한절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대적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안갚음을 갚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너에게 화를 내고 너에게 대들고 너에게 시비 걸고 너와 싸우던 그 모든 자들이 이제는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며 당황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앞으로는... 안갚음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요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누가 우리 주 예수 주요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며 당황하게 당황하게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다. 누가? 우리 주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에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심정 같아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고 그들을 한번 안 갚음 했으면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너에게 화를 내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면서 매우 당황하게 주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이 시간 약속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이런 그렇게까지 해주지 시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자들을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나서서 구태여 우리의 입을 들어서 말하고 우리의 행동을 그들에게 행하여서 원수를 갚고 안갚음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no 안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그림자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수치나가고 당황하면서 절 즐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 그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물끄러미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든 신앙생활 하던 것이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와 다르게 여러분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뭘좀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뭘좀 하려고 했던 거 이것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에 다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그러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너희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생활을 일일이 살피시고 손 써주시는 것을 우리가 왜 진작 알지 못했던 고왜 내가 속을 끓이면서 그들과 대적하며 안갚음하려고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고이 시간 내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걸 내가 할 필요가 없이 나의 훌빼기 대신 주요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을 치리한다는 것을 이 시간 아시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 일로 속거릴 필요가 없다 주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처리를 해주는 것을 여러분은 물끄러미 구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3절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할렐루야 그 어떤 다이빙 선수가 여자분이 한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갈 그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려고 현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내일이면 다이빙선수의 선수들과 같이 길어서 다이빙을 하는 그런 대회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호텔에서 현지 호텔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다가 그 여자분은 어릴 때 주일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얽매여서 사춘기 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흔히 잘 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열심히 다니다가 사춘기 때 되어서 집을 떼쳐나가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가서 직장을 다니는데 다가 보니까 뭐 지금같이 토요일 일요일 이런거 그때는 없었어요. 예. 그렇게 한달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언제 일요일이 지나간지 토요일이 지나간지 그런거 날짜도 몰라요. 그런걸 생각해볼 때그 여자 선수가 어릴 때주일학교 나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물론 다이빙 선수가 된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어릴 때 심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항상 그 속에 잠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보혜사 그분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일, 일단 한번 받아들이면 영원히 영원히 우리 마, 가,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손주나 아들들 어릴 때 교회에 주일학적으로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임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내 손자 내 아들을 어디 위험한 곳에 차가 다니는 곳에 나쁜 애들 있는 곳에 가서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일일이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일일이 그들을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보호해 줍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어릴 때 그와 같이 한번 딱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 놓으면 영원히 영원히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자동차의 위험이 있든지 간에 그를 보호하며 어떠한 환란에서든지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일일에 따라다니면서 손목 잡고 그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주여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권합니다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께서 일일이 모든 자녀들을 학교에 가든지 어디 친구들과 놀든지 위험한 어떤 산사태가 일어날 지역에 가든지 보호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교회에 보내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그 마인드에 여러분들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성령님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이 그의 장례를 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례를 보혜사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다이빙 여자 선수는 어릴 때주일 학교에 열심히 다녔던 경력이 있었으나 그러나 다이빙 선수가 되는 그 시간까지 그 뒤로 교회를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못 나갔다고 해서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떠나고 배반하지만 주님은 일단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면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내일이면 선수들 선수들과 일정을 겨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몸을 풀고, 풀고 최종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나가보니까 그 호텔에 다이빙을 할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불도 안 켜고 캄캄한 밤에 그 다이빙 수영장 거기를 그는 다이빙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빙이라는 것이 널판제 같이 쭉 나가 있는 데서 쭉 걸어가 가지고 거기서 휘청 휘청 휘청 하는 데서 이렇게 몸을 굴려 가지고 위 아래로 이렇게 한번 굴려서 위로 팍 올라갈 때 그때 몸을 날려서 머리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이빙 선수의 행동이 아닙니까 여러분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반드시 다이빙은 머리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발이 물속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널판지로 나가서 캄캄한 밤에 내가 오늘 최종적으로 이렇게 호텔에서 훌륭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깜 밤에 남 몰래 내가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고 널빤지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가서 끝에 가서 이제 긍중긍중 이렇게 몸을 굴리면 널빤지가 위아래로 막 움직입니다 그때 위로 팍 올라갔을 때 몸을 날려서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끝에 가서 또 다이빙 선수들 보면 널빤지가 움직이기 전에 잠시 또 묵념을 하는 것 하는 듯한 모든 선수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물방울이 가장 적게 튀는 사람이 우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몸이 물에 부딪힐 때 최소한 작은 면적이 부딪혀가지고 물방울이 적게 튀게 몸만 쏙 들어가게 하는 그런 다이빙을 해야 점수가 많이 올라간다더라고요 저는 다이빙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연습을 다시 한번 하려고 널빤지를 이제 한번 굴리려고 딱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그 수영선 다이빙 선수는 널빤지를 뛸때그 물의 깊이와 물의 닿는 면적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늘판지를 움직여 뛰려고 하는데 보니까 물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세로 두 팔을 벌리고 가시 멸루관을 쓰시고 몸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게 그 물에 열 십자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이빙 선수들은 원래 손을 팔을 벌리고 이렇게 그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 그림? 그림자가 혹시 내 그림자가 두 팔을 벌리고 있으니까 물에 비쳐서 저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보이는 게 아닌가 하고 자기 팔을 벌렸던 것을 다시 오므리고 늘다 봤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물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가시의 멸루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피가 흐르고 손목과 발목에 피가 흐르면서 거기서 물속에 비쳐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어디서 다른 데서 영상이 같은 거 그리 비칠 수도 없는 그런 밤입니다 어찌 거기에 예수님이 그 물속에 계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뛰어서 그 내려가면 예수님 그몸 있는데 거기를 뛰어내려야 는데 자기가 감히 어떻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닌 적이 있는데 내가 비록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계시는데 내가 그 몸에다 어떻게 머리를 쳐박고 그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나 나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피해를 줄 수가 없어 내가 보이는 저 예수님을 내가 그 몸에다 머리를 그 충격을 더 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비록 지금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나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눈을 닦고 다시 봐도 그게 계시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뒤를 늘 반지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오다가, 그왜 그렇게 보일까 하고 다시 나가서 봤는데 또 다시 나타나서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는 도저히 꼭 오늘 연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연습을 못하는 거야 마지막 라인에 한번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체력 하고 계시는 내가 저 예수님에게 어떻게 머리로 박치기를 할 수가 있어 나는 그럴 수는 없어 연습을 못하면 못했지만 그럴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는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예수님에게 내 머리를 갖다 댈 수가 없다 가뜩이나 저렇게 몸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머리를 쳐받고 예수님의 몸을 부딪히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 나갔다가도 그 예수님 때문에 저 예수님 때문에 올늘가 마지막 연습을 못한 거야. 왜 예수님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장애물을 주시는 거야. 한편 이렇게도 생각했지만은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내 어릴 때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내가 버렸던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저렇게 아픈 모습을 보이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도. 저히 나는 이해를 못해 나는 이해를 못해 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는 할수 없이 그 연습을 결국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 눈에 선명히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형체 때문에 마지막 연습을 다이빙 연습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기는 다시 돌아와서 호텔방에 들어와서 그날 밤을 자고 마지막 연습은 못했지만 자고 그이틀날 아침에 연습장으로 나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면서 그 대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관리 호텔 관리하는 분이 거기서 마당을 쓸고 있어요 호텔 나가는 입구에 그래서 출구에 거기서 마당을 쓰고 계시길래 그분이 그 다이빙 선수가 그 관리원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어젯밤에 다이빙 수영장에 거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영사기를 돌린 일이 있습니까? 아뇨? 그러면 거기에 그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뭐가 나타났는데요? 그럼 아저씨는 그건,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어젯밤에 그 관리 아저씨가 말하기를 거기는 내가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젯밤에 어둠이 내리면서, 내리면서부터 그 풀장에, 다이빙 수영장에 물을 내가 다 빼놨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게 나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영선수가 그 호텔 문을 나가면서 얼마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무리 없는 그 물속에 나타난 거를 그때야 깨닫고 그는 아, 비웃으면서 그날 선수들과 겨뤄서 결국 은 우승을 하고 그 뒤로부터 주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에 이끌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 수영선수 다이빙선수가 여러분 나는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 할렐루야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여와 하나님을 이 시간도 생각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항상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여와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방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 구원의 생명줄이 되시는 주여와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비록 그 다이빙 선수만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다이빙 선수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행동으로 으흥! 똑같은 일정으로 여러분을 계속 오른손을 붙잡고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끊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끊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할렐루야. 내 자녀, 내 손자를 내가 보호를 할수 없을 때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그들과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자신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